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부자, 여마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웃음> 후!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이거 이모티콘 같지 않나요? <웃음> 네, 네 어서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오늘 지금 하루를 마무리하고 지금 자정이 넘은 시간에서 감사일기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감사주제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빠밤 네 제가 매주마다 약속드렸던 매주마다 한 번씩 쓰려고 하는 100가지 감사 표현 100가지 100가지 100가지 100가지 감사 표현 이었고요어 그리고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에 자기소개 영상 이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어 감사 표현 요거볼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효과적인 방법 또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등이 있으니까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0가지 표현 길이니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 표현이 습관화되어 감사합니다. 글씨를 예쁘게 쓸수 있어 감사합니다. 바른 생각을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 감사합니다. 바른 말을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바른 행동을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좋은 운을 끌어당겨서 감사합니다. 편협된 종교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 감사합니다. 부침성이 좋아 <웃음> 감사합니다. 제스처가 다양해서, 감사합니다. 두려움, 무서움이 없어, 감사합니다. 실행력, 판단력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미소 전문가가 되어, 감사합니다. 말 실수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항상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쉽게 상처받지 않아 감사합니다. 미소로 주문을 받아주는 알바생에게 감사합니다. 꾸준히 꾸준히 책을 쓸수 있어 감사합니다. 스스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홍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박세니 선생님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샤이니샘을 알게되어 감사합니다. 자청님을 알게되어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유튜브를 만들어주는 유튜버에게 감사합니다. 미적 감각이 뛰어나서 <웃음> 감사합니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서 감사합니다. 운동 감각이 뛰어나서 <웃음> 감사합니다. 수학 난제를 모두 풀수 있어 감사합니다. 대화하는 게 즐거워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어 감사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여 <웃음> 감사합니다. 나태해지지 않아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말을 조리있게 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통찰력이 있어. 감사합니다. 꾸준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 감사합니다. 잠을 잘 자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맑고 순수한 영혼이 있어 감사합니다. 잘생겨서 <웃음> 감사합니다. 훈남이어서 감사합니다. 할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확언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현실감각이 있어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국체적인 플랜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경험이든 나에게 좋게 작용 어떤 경험이든 저에게 유익하게 도움이 되어 감사합니다. 일을 계속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백만불짜리 미소여서 감사합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감사합니다. 저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전문가가 되어 감사합니다. 피아노를 마스터해서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즉흥 연주가가 되어 감사합니다. 다방면으로 뛰어나서 감사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 감사합니다. 전세계에서 저를 초대해주고 강연, 강의를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세계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강연, 강의를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언어를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계여행 다니며 사진을 찍고 추억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힐즈상, 노벨상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학원을 인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열정적이어서 감사합니다. 항상 베스트 컨디션이어서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여서 감사합니다. 5초의 법칙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책을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읽고 익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꾸준히 메모를 읽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든 사랑과 웃으며, 미소지으면서 대화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운명의 주인공이어서. 감사합니다. 책을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감사함을 느껴서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소짓고 웃는 모습을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하여 감사합니다. 미소가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우주의 법칙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진정한 나의 존재를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왓칭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미러 효과를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미소지으며 잠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나가서 감사합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고 유지해서 감사합니다. 엄청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삶이 기록되어 이어져 나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미소 전문가의 삶이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소보자, 염마 미소의 100가지 감사일기였었고요 저의 개인적인 감사와 또 일상적인 부분이 섞여 있어서 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 이러한 표현도 쓸수 있다는 점 배웠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많이 제가 이렇게 제스처를 많이 했잖아요 이거 보면서 어 시각적인 효과와 효과 네. 네, 시각적인 효과와 청각적인 효과 그리고 네. 직접 또 생각해서 말로 속으로 따라해주는 효과까지 더해주면 3배의 효과죠 그 효과가 더 배가 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밤 이렇게 감사일기 표현을 했었고요. 어, 그다음에는 또 시간이 되면 책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김상은 네, 작가님의 왓칭 관련해서 리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감사일기 주제 올려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무리 멘트 하면서 끝내야겠죠?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미소보자, 염화 미소는 계속되겠습니다.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빠잉